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 씨백기 게임을 할건데 오늘 1대4 게임을 해볼겁니다 지금 컨셉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요 오늘 챌린지인데 제 친구들 4대1로 수박 시백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벌칙은요 이거에 진 사람은 여기에 물 가득 바스를 담아가지고 그벼지다 이렇게 해볼겁니다 어떤 벌칙인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로 오세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네. 조사님 조사님 잠깐만. 조사님못잡으셨어요 뭐 오늘 대단김 오늘 모잡으셨어요 뭐 오늘 껍질이랑 실이 이거 다 제가 잡은 거예요. <웃음> 이걸요이걸요 아. 자, 갑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오늘 가위가위에서 진 사람 바로 물벼랑 맡깁니다. 알아서 운빨에 맡기세요. 다 아니... 기다려봐 나도 해야지. 자 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거. 남자랑 주먹이지! 나 뭐, 다이슨 니야 협박치면. 오케이. 다들 의미 없어, <입었어>, 다들. 안 외워, 찔리 가요, 외워. 아, 씨. <아시>, 쫄린다. <목소리>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웃음> <웃음> <짠> 짠거 아니야? <웃음> 잠깐만, 이거 뭐 이상하다고 다들 노도짠거 아니야? <웃음> 가위바위보. 오케이! 크으쌰! 지금 또. 진짜 맞은 거 아니야? <웃음> 나 진짜 맞은 거 아니야? 보라 보라 보이 기대가 되시죠? 가위 바위 보나아 그래 야물 받아라 물 받아 물물 받아 물아물아물아 갑시다 자물 받아 가볼게요 물 받아 갑시다 <웃음> 자 일단 어떤 느낌인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박 파이터 펀치 갑니다 하나 둘셋오 <웃음> <웃음> 설려, 더기 살려 괜찮아? 괜찮아, 나, 나, 나, 소감, 소감, 소감, 어, 땠어어땠 소감. 칠리 되니? 한번 더해, 한번 더해, 이런 못물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가위 바위 보. 훌리나 이게. 아더막기 싫은데? 가위 바위 보. 아. <다음 음악자> <도 Turn -2> 가위바위보 가위가바가바보가위보가이가이보가이가이보가이가이보가이가보보가 한 분, 한분나 혼자 절대 못죠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 해! <웃음> 아! 아안 해! 아! 총을 어떻게 와. 아. 아이거 맞아야 된다고? 아... 아, 뭐, 야야 뭐, 야 뭐, 뭐,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뭐, 뭐, 뭐, 아까 스 때. 너무 <놀이를> 내려가 너도 그게? 아, 깜짝이야. 저리 로 가세요. 이 아, 아, 옆으로 좀. 오! 어, 야, 잠 내가... <웃음> 야, 잠깐만. 마지막 가 마지막 가지가 지나가. 지마 지나가. 지가 지나가. 나 지나가. 지나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나가 지나가. 지나지가 자 여기 앉으세요 오늘 개인두번 걸린 앉으세요 야 맞을 테니까 한번더해 맞을 테니까 한번더해 <웃음> 아. 자 일단 정확한 룰을 말씀드리면 얼굴에 씨앗을 뱉을 건데 그만 먹어 아무튼, 얼굴에 씨앗을 뱉어서 저는 네 개를 붙이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하나씩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이 카운트 세 주시면 지금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붙으면은 감독님께 확인받으면 돼요. 그리고 통과를 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 네. 자, 숫자 세 주세요. 3, 2, 1, 고! <웃음> 웃기려, 웃기려, 막 웃기게, 웃기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다. 저기다. 하나, 오케이. 하나, 어,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개! 두이하두지두개 하나, 오케이. 하나, 세게세게안 붙었어 하나만 이긴다 하나만 이긴다 하나만 이긴다 하나만 이긴다. 오오오 앉으세요. 오늘 아마 마무리하세요 일단. 마무리해보세요. 야야 돼. 아, 아, 이제 이제. 야, 웃기지 아 삼켰어. 게 오케이, 오장에 오케이, 걸게, 어.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상점상점 <웃음> 상점. <웃음> 벌칙 수행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리락세번째입니다 오, 아우 응, 1, 2, 3,